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PC 편집 프로그램인 필모라X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필모라X는 모바비랑 좀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모바비보다 조금 더 기능이 많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모바비보다는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대 비해서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필모라 튜토리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모라X도 모바비랑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모바비는 모바비대로 필모라는 필모라대로 장점을 활용해서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필모라를 배워 가보실까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매하고 설치해서 인터페이스 살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 필모라를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하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거 그냥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와 있는데 필모라는 모바비와 다르게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운받지 마시고 어차피 다운받고 필모라를 실행을 하셔도 워터마크라든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김에 바로 구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모라는 윈도우와 맥에서 둘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필모라 글씨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바로 여기 보이시죠? 로그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원더쉐어 아이디를 만드는 방식과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구글 아이디를 클릭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한후 이렇게 바로 로그인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원더쉐어 계정 만들기 클릭을 해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이름, 성, 나라까지 기입을 하시면 계정 만들기가 바로 딱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제품 페이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플래너 확인하기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세개가 나와 있는데 연간 플랜과 평생 라이선스 플랜이 있습니다. 보시는대로 금액은 각각 이렇게 되고요. 평생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번 구매를 하면 저절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버전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필모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 라이선스도 메리트가 있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1년 구매 보이시죠? 요 연간 구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입문할 때는 평생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연간 플랜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플랜을 구매를 하시고 1년 동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끝나고 나중에 그때 평생 라이선스를 하셔도 되니까 이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요 연간 플랜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이 평생 라이선스가 되는 걸 확실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평생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구매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매하기 클릭. 그러면 주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 적절한 거딱 고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름 기입하시고 우편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딱히 찾거나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 우편번호 찾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다 되시면 구매하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구매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와있는데 영어로 되어있죠? 영어가 좀 울렁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 보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출 이러면 또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도 영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보시 파란색 줄 보이시죠? 이거 쭉 따라가줍니다. 여기 코리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코리안 클릭 이러면 다시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 그리고 각자에 맞는 카드를 골라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할부 일시불고 각자 원하시는 거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입력했던 메일이 나와있죠? 그 메일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결제 요청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일이 도착했는지 확인해주시고 주문번호 이 아마 모바비처럼 키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명수증 같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명수증 같이 나와있고 여기 등록 정보 보시면 여기 클릭하기 해서 이때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더 여기 클릭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설치할 때 마찬가지로 설치 폴더 변경은 내가 이 필모라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설치가 다 됐으면 지금 시작하기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으면 설치되어 있는 필모라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면서 위에 보시면 로그인 보이시죠? 로그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결제를 했던 그 아이디 있으시죠 그걸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 해볼게요 그럼 이제 로그인 성공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다시 아까 로그인 있던 창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내가 플랜을 구매한게 나오면서 연간 플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간이 나올겁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고 어쨌든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구매가 된겁니다 그리고 원더쉐어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아까 구글 계정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사람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클릭해서 똑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끝났고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서 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창이 나오고 여기가 프로젝트 창이고 여기가 미리 보기 창, 여기가 타임라인 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편하게 탭 혹은 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비랑 마찬가지로 한 번씩 눌러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비보다더 다양한 트랜지션이라든지 효과, 스티커 등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필모라 설치 구매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쿠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갔던 이렇게 플랜 3개 있는 곳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평생 라이선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쿠폰 사용해서 제가 링크 걸어드린 쿠폰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4월 말까지고요. 평생 라이선스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10만원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필머를 구매해보셔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